그니까, 한파야 되죠. 자, 불러봅니다. 30, 80, 80. 아니, 그거 말고, 운명수마. 아, 저 20번이야. 20번. 저 16번이요. 16번. 16번. <웃음> 18번. 18번. 몇 번이야? 14번. 14번. 자, 이, 아, 이것도 뭐, 풀 줄까? 같이? 아니, 제건안 풀어도 돼. <웃음> 같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서로, 서로, 서로 알아야지, 뭐. <웃음> 자, 이제 간단하게 올게는 이거 운명수를 계산했으니까, 그제한 개라도 알고 갖고 우리 유형을 잠깐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인간 유형을 한번 보는 거다. 인간 유형은 운명수 나누기 6, 나머지 값이다. 자, 그러면 각자 계산해봐요. 자기 몇 번이고 자, 20번은? 4, 20번 6을 무슨 사고? 4 2 0번 6을 나란는데멋슨사고2 여기는? 4, 4. 6 여기는? 6, 6. 6 여기는? 2, 2, 2. 여기는 2 1, 1.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우린 해보자 자 여기는 이거는 이제 사고의 인간의 유행 이됐다 그러면 내가 심리하고도 직길 돼 있고 내 사고하고도 아주 직길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뭘 하다 보게 되면 나는 굉장히 신중 고민 해갖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타입이다 바로 가갖고 바로 결정 못하지 오사로 가갖고 바로 못하지 <웃음> <웃음> <웃음> 맞나요? 이것이 바로 신중코미넝이라네. 뭐, 진짜 그렇게나. 자, 여기는 어떻게? 우리,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참말로 아는 것도 많고, 그제 하, 아, 비교할 것도 많고. 어쩌면 우리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다, 다 알아보고 안다리 박사증도 돼가지고 그 하나 싹 선택하는 그런 타입이 많을 거야. 음, 자, 나중에, 나중에 그렇게 생각이 그렇다. 지금은 내가 어떤 직장이 갖고 습성이 좀 바뀌어 갖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지만 은 그런 형상이 굉장히 많이 뛰어나네요. 조금이더 할 게다. 나는 보기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아주 공격적일 거다. 뭐, 누구, 하자 커, 뭐, 그래 해놔놓고, 지, 하기 싫에 지가 먼저 갖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타입이네. 누구말따나 커피 한잔 물어 갈래? 하게 되면, 내 커피숍이 와있다! 이럴 거라 그래. 자, 이런 타입은, 우리는 어떻게? 아, 14번 타입, 그지 14번. 이거는 똑같으니까, 신중고민이야 뭔가 되게 망설이고 말면서 결정할 거다, 그제? 그래다가, 응? 하, 응? 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차는 떠나쁘고 차표를 끊을까 말까, 끊을까 말까 하는 차는 가쁜거 없대. <웃음> 자, 이런 타입은 어떻게? 피만 고치다 가면, 막, 바로 순간에 막해쁜다 그제? 내가 차가 어디 가는지 그건 안 보고, 막, 차표 딱 있으면 바로 타는 거야. <웃음> 소스박막 <웃음> 어? <수습하기> 힘들어? 그건 딱 그렇다 명칭 좀 알려주세요 명칭. <웃음> 명칭은 알려주세요 이게 단순 판단형 타입 <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이다 그죠 이게 우리는 일부분이지만 우리 전체가 할락하면 우리가 제일 눈에 많이 띄는 사람이 누굴까텔레비에 가장 많이 노는 사람들이? 정치판이제그 음. 사람의 유형이 맞는지, 우리 알아보면 될까이거 그제? 자, 그래서 1번을 뭐래? 단순 판단형. 2번을 우리는 신중 고민형. 자, 3번이 없네. 아이고, 참말로. 하기 전에 내면 고집형들이 이게 뭐잘 붙어 있겠나, 만은 <웃음> 그치? 심사숙고. <웃음> 순간 도전형. 응? 적극 행동형.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여는 너무 뭐, 누구말따나 수습하기가 힘들다 했으니까 그 맞을 것이고, 그제? 자,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신중 고민행 회사가 갖고 고민을 잔뜩 해갖고 뭐가, 아, 할게 없어, 고민만 하고. 자, 여는 적극 행동형. 막뭐 커피 먼저 물어볼 거, 그제? 자, 우리,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기하고 다르게, 이거, 머리가 엄청나게 비교를 많이 하는 타입이야. 사고가 비교사고형이라는 거다. 그렇게 막, 이게 전주는, 이거, 전주는 게 아니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할까 말까가 아니고, 이게 나 나쁜나, 이것을 엄청나게 잘 따지는 타입이라. 따지기 전에? 틀린 거겠지 <웃음> 자, 이거는 뭐래나 신중 고민형이었다. 이것도 단순 판단 얘기요 나는 어떻게 나는 이거 못된거 이거 이제 순간 도전형 필요하고 지시면 하다 막 하다가도 막 가쁜다 니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치판에 우리 강 가보자 눈으로 제일 보이는 거 그죠 단순 판단에 딱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저 어디고 저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김문수 알지요 옛날에 경기도지사였는데 이놈 갔다면 남길 다 택시하고 택시 운전해 보고 어떻게 내노가하게 되면 대구가서 막내 고향이니까 해풀 안 하고 그냥 막디스스은 난주기 문제야 이거 똑같아 그제자그 다음에 신중 콤미형은 우리는 안철수 타입이다 고민 되게 해다가 그제인제는좀 바뀌는가 모르겠다 또고민할는지 모르겠지? 자, 내면 고집형은 어떻게? 우리 저 이때 저, 어, 저, 우리 VIP 있다. VIP가 뭐지? VIP가 이거로 뭐지? Very important p e r s o 그제? 한국에서 가장 어떻게, 응? 중요한 사람이 누구? 그래. 푸른 집. <웃음> 어, 푸른 집 이런 타입이다. 응? 프린지비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 <웃음> <웃음> 자, 심사숙고형. 나는 어떻게? 이런 심사숙고 그런데 정치판에는 심사숙고형이 거의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참아도 없다. 심사숙고형 갖고 뭐 되겠나? 밑에 이게 뭐 부대가 많은데, 아니, 니가, 니가만 도와주려고 열명이 왔어. 네가잘도와줄까 내가 잘도와줄까이 비교해보면 이게 정치판에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정치판이 거의 없어. 내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 이거. 순간 도전형은 우리 정몽준 의원, 알겠나? 비슷하지? 그 다음에 적극 행동형은 우리는 어떻게 이재호 의원이다. 이재호는 엄평교 n b a 사람. 막. 하겠다 하면 지원차라도 막, 뭐. 무대포도 막, 갖다 밀어붙이 뿐다. 그러면, 내 가족들 한 프로 봐봐 똑같아. 여러분들, 아까 저게 뭐랬나요? 70% 맞추면 어떻게? 10명 중에 7명 맞추면? 8명 맞추면? 그러면 9명 맞춰야 되세요. 그제? 한명은 누가 맞아? 틀릴 수도 있어요. 생육월일을 다르게 풀어보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죠? 그건 당연히 틀린 거. 그건 빼고, 그런 것은 빼고, 우리가 푸는 거야. 그러면 내 계산하고, 이 운명수로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근본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은 인간의 행동 유형만 지금 습패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타입인데, 여기서 우리가 심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는 심리 교정이 필요한 게 이제 트레이닝, 인성교육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될 거는, 이거는 인성교육이라는 거다. 인성교육 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코칭 도 있고, 그지 이게 트레이닝 또 있다. 그지 코칭과 트레이닝이 필요해. 자, 그러면 어떻게? 단순 판단행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태어난 것이 단순 판단행인데, 살아가면서도 계속 단순 판단행 치 해보면 곤란하겠지? 근데 무리수를 안뜨는데면 괜찮지만은 우리 공직이 그럴 때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좀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죠 단순판단에 놀기 시작하면 막 무조건 놀아보잖아 공부 안해볼이 말이야 올 때는 어떻게 단순판단에 있으면 참 소설책 도 되고 어? 비교도 하고 탐구하는 능력도 키우고 이것이 바로 우리 트레이닝 이라는 거다 그런 것을 자꾸 시켜줘야 얘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칭 할 때도 오늘 숙제를 내, 이 아이, 이런 애들인데는 오늘 숙제를 내주면 오늘 절대 답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고민하고 이것을 우리는 훈련을 시켜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 트레이닝이라는 거다. 누구말때는 고장난 것만 자꾸 고칠려고 하면 안 되잖아. 고장 안 나도록 우리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아니? 고장이 안 나도록. 자, 이런 성격이 어떻게 보게 되면 사건추지적이기 때문에 쉽게 칠수 있겠지 그제 사고는 쉽게 칠수있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도 한번더 고민하면서 갈수 있도록 우리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신중 고민은 형 어떻게 해야 되나 신중 고민은 좀더 도전심을 기르겠지 그치? 자 너무 말다돈딱 주나 놓고 그제 무조건 두시간 안에 다 쓰고 오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든지 훈련을 시켜야 돼 팍팍 결정할수 있도록 백화점에 가서 막 자꾸 보고 뭐하고시끗한방퀴 두고 다리가 아주겠는데또 집에 아프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고 이러면 안되고 가면 막 바로 막그 자리에서 사갖고 오도록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면 고치평 같은 거는 어떻게? 겉으로는 아닌채 하면서 속으로도 이렇게 많은 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뒤를 생각하지 않는 마인드를 자꾸 바꿔줘야 돼. 저런 사람들이 찍기 시작하면 뭐 골로 가잖아 인정사정 없는 거야, 그제? 그, 누구말따나, 속과 거기 다를 수도 있어요, 그제? 이런 것을 우리는 바꿔줘야 되는, 긍정적으로. 자, 심사숙고형 타입은 어떻게, 고민만, 비교만, 비교만 하지 말고 고민만 하고, 이제 하지 말고, 막 갖다 밀어붙이는, 그제? 비교는 무슨 비교가, 막딱 걸리다 하면 막, 바로 사고, 걸리다 하면 막, 바로 추진하고, 이런 훈련을 자꾸 해놔야 돼. 너무 그렇게, 사고 자체가 그렇게. 순간 도전형,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노? 훈련을 자꾸, 인내심을 기르야 되는, 그지 자꾸, 순간적으로 판단하게 하지 말고. 적극 행동형은 어떻게 좀더 기획이라든지, 플랜이라든지, 이게 짜놔놓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게. 그다 마음에 피디 닦고 집어 막, 그냥 갖다 밀어붙이면 이러면 곤란하거든, 그지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된대 자, 그러면 트레이닝이나 코칭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할 때, 막한 발에 점다 많아 놓고 이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전심을 기르려 하는데 이렇게 막 성질 급하고 적극 행복 이런 사람인데 도전심 기라 놓으면 어떻게 하루를 훌훌 날아가 보겠지 그지 그럼 이것을 분리해 갖고 다른 교육을 시켜야 돼 그죠 그럼 나중에 심리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 갖고 이런 훈련을 시키게 되고 이런,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별도의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제? 이렇게 우리는 코칭하고 트레이닝하고, 이런 힐링 방법이 다르다는 거이다 이것을 알아야 다르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해? 전부 다 도백금으로 다치르는 거야, 그제? 뭐 집단 해갖고 학교 천천히 나눠 놓고 똑같은 방법을 하면 그게 맞겠나?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학교에서 우리는 애가 폭행을 했다고 한해 보자. 폭행. 그러면 자기의 마음에서 폭행하는 아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습성이 잘못돼 갖고 폭행하는 아도 있을 것이고, 친구 갖고 어떻게 걸음치고 장에 가다가 또 이렇게 사고 친거데 그런데 자기는 사고 하나도 안 치는데 어떻게 친구가 같이 있었다는 그 죄로 또 당하는 아도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냐, 그제.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집단 코칭이고 집단 트레이닝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그럼 아, 바보 만드는 거지, 자, 내려가터는 심사숙고형 타입을 어떻게, 막 뭐, 토론하고 이런 것만 자꾸 신기하고 끈질기, 이래 보면 안 되지, 그지? 팍팍 공격식으로 해야 돼. 그런 훈련을 자꾸 해내야지. 누구 말 때는, 내선적인 성격에, 그지? 인내심을 기르게 해놔면 어떻게? 뭐, 애, 나중에, 우우증 그리프겠죠. 그죠? <웃음> 내중증이냐, 이제. 응, 극기훈련을, 이런 걸 자꾸 시기나 보면 어떻게 해? 지금 버티겠나? 그제 그렇게 용감한 거고. 뭐 발표력도 시기고, 웅변하고, 웅변을, 이런 것도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내중증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사고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개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예방이다, 예방. 그런 일로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사전에 막자 하는 거다 그제 그러면 이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학교 공부로 간다고 하해 보자 친구 따라 등자아막 그냥 갚을 기분가 굉장히 많다 말이야 쉽게 한번 공부 안해고 나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겠지 그제 그러면 친구가 어디 가자 공부하러 가자 하면 고민해볼게 고민해볼게 하게 되면 지금 빼고 저희끼 공부하고 그제 지는 뭐 공부 못하잖아 자 이런 사람은 적극 행동을 하겠지 데제자 우리가 성적 올릴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노는 공부하러 가서 자 따로서 갚을까 이거 그지 내가 더 열심히 달려와 볼게 거야. 그지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인데 어떨까 나중에 우리는 자식하고의 사이에는 궁합도 있고 성격적인 이제 합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그러면 부모가 멘토링 하든지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 부모가 이렇게 코칭할 수 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 부모는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아이는 어떻게 외부에서 불러 가고 해야 되는, 그지?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해야 돼. 부모가 할수 있는 거는 부를 필요가 없어, 자기가 직접 하면 돼. 왜? 딱 맞으니까, 그지?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예방도 하고 잘못된 것도 찾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고치는 방법까지 우리 다 배워야 되는 거야. 어사라 하면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죠? 우리는 나중에 심리상담사 하게에 사자는 뭘 했나? 가르치든지 고치든지 답을 줄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자격증 따기 위해서 가는 거 그거 공부 그거 아이디어 있나 그죠? 서먹지도 못하는 그거 공부해 놓으면 뭐하노? 실진에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가로서 가든지 갈수 있는 공부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죠? 졸업하고도 아무데도 서먹지도 못하는 공부 백날 하면 많아 그러면 오늘 운명수 계산해가지고 육으로탁 나눠갖고, 인간 유형은 이제 다할수 있겠지? 그럼 오늘 할 일거리가 생기지? 그치? 일주일 동안. 오늘 사람 다 물어봐. 여기서 못 벗어난다니까. 커져. 조금만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온 환경, 누군가 일이렇 적극 행동을 이 할지라도, 가정이 어려워갖고, 완전히 세뇌되어 있고, 길을 한번 펼치보지 못한 아이들은, 타고난 거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행동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 그지 요것만 가지고는 모든 것은 다알수 없지만은 타고난 그 특성은 여기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심사숙고요 내가 그런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살아온 것이 공직적으로막 여건이 좋아갖고 아무거나 푹푹 사고 이랬을 때는 조금 바뀌겠지 그지 그거는 습성의 있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심리 그것을 알아야만이 되겠죠 그지 그러나. 타고난 그 근본은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 근본은 남아 있다는 거다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라도그 근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내가 이거 풀어봤지만 하명도 여기서 벗어난 게 없다 벗어났다 하면 지 생명월일이 거짓말이다 벗어났다 하면 생명월일이 거짓말이다 그것만 정확하다면 우리는 완벽했다는 거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할 거리 있겠지? 네. 그러면, 뭐, 처음 다 풀어보는 거야, 집주마다. 남편도 풀어보고, 친구도 풀어보고, 막 동생도 풀어보고, 엄마도 풀어보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풀어오게 되면, 나는 엄마하고 사이가 어떻고, 이거 뭐, 다 푼다. 그거 갖고 다풀수 있다, 이 말이야. 왜 엄마하고 사이가 안좋고 친구, 친구, 가족들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애들은 아빠하고 친하고, 그제? 어떤 애는 엄마하고 친하잖아. 그제? 어떤 애는둘다 친할 수도 있고, 그제? 엄마 아버지 사이는 별로 안좋는데 자식은 엄마 아버지 다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다안 나는 거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가족 힐링을 하는 거야. 애들 올바르게 이런 심리 교정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야. 원인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뭐 점치는 거? 심리 테스트 해갖고 이건 재미나. 그거는 뭐 재미나면 똑같다. 뭐. 그러면 한주는 이제 가뿐하게 넘기지겠지 다음은 또 복잡한 거 해야 된다 그지 이것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면 이거 심리학이 처음으로 발표가 되고 가르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훈련이 굉장히 탄탄해야 죠 그런데 기초훈련을 다 하고 갈락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할까 싶어 갖고 맛배기를 자꾸 푹 주는 거야 한 일주일에 한 개씩 맛배기 주는 거야 그래서 풀어가면서 기초훈련을 하는 거야 근데 기초 훈련이 튼튼하지 않으면,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학문이라 다 학문이기 때문에 기초가 안돼 있으면 풀어내기가 힘들다는 거다. 자, 제 돌아가보자. 인수분해 하는데, 인수분해 공식을 모르면 풀겠나, 못 풀겠나요? 못 풀지. 그래서 이 심리학은, 심리과학은, 수리심리학은, 이거 완전히 풀어가기 때문에 기초가 훈련해야 돼. 그래서 이런 기초 훈련을 우리가 당분간은 좀 많이 해야 돼. 거기서 보게 되면 나중에 운명도 풀어야 되고 성격도 풀어야 되고 진로도 풀어야 되고 습성도 풀어야 되고 난주 숫자 연산법도 해야 되고 타로 심리내막 지금 머리가 띵하지. 그지? 하지만 이훈련을딱 대고 되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야. 푸는 논리와 방법은 질사천리로 학문적으로 풀기 때문에. 이로만 튼튼하게 되면 그거는 막 나중에 외우는 거는 조금밖에 없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지. 그래서 이것을 훈련을 다 해갖고, 또가으면 다음 주에 뭐 연도에 영이 어떻게 되니, 뭐, 다른 게 빼니, 뭐, 털리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안 되고, 한 개만 완벽하게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운세에서 성격까지 완벽하게 해보는 거야. 운명수와 성격은 주변에 풀어봐. 똑같아요. 한 명도 이거 벗으면 못 벗어난다는 거야. okay